안녕하세요. 인담TV 유튜버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희 직업 바로 유튜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채널을 오픈한 게 2018년 8월 15일 광복절에 오픈을 했어요 좀 있으면 이제 거의 1년이 다 되어가죠 요즘에 유튜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유튜브를 시작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유튜브를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막 금전적인 부분들, 뭐 얼마를 번다, 수익이 얼마다 막 이런 영상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영상들을 보고 분명히 시작을 하시겠죠? 근데 현실은 완전 다릅니다 하... 저도 그랬어요 유튜브를 하면서 남들 막 얼마씩 받아간다고 할때그거에 반에 반에 반이라도 뭐 3분의 1이라도 받아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으나 근데 유튜브 수익 창출하려면 구독자 1,000명에 시청시간 4,000시간 이상이어야 된다는 건 이제 알고 계시죠? 사람들이 막 떡상하고 막 쭉쭉쭉쭉 벌고 막 구독자 막확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왠지 나도 그럴 것 같잖아요 <웃음> 물론 내가 기획력이 좋고 내가 막 말하는 것마다 막 터진다 나는 사람들을 진짜 잘 웃길 수 있다 근데 나는 전문 지식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좀 재미나게 그렇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언변이 있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시작 하셔야죠 하지만 아직도 유튜브 시작 안 하세요? 라는 그런 영상 찍고 싶지 않아요 <웃음> 시작 안 하셨는데 기획력이 좀 딸리는 것 같으면 그냥 시작하지 마세요 나는 천명이 코앞이지만 구독시간 4000시간은 아참 남았다는 거 나는 언제 돈을 벌어도 될지 <웃음> 아 정말 힘 여러분들한테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저처럼 하시면 망한다 완전 망한다 그러면 제가 뭘 잘못했고 뭐가 부족했을까 우선 첫 번째 여러분 주제를 정하세요 영상을 하나를 보고 딱 들어왔어 여러분의 채널로 근데 여러분의 채널에서 막 되게 잡다한 걸 다하면 어? 나는 이 사람의 이런 영상을 보고 들어갔는데 왜이 사람은 이런 걸안 찍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구독을 안 눌러요. 구독 버튼을 누를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채널 중에 하나가 JM님 채널인데 JM님은 원래는 테크 유튜버 잖아요. 요즘은 테크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신다기 보다는 뭔가 되게 다양한 거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JM님도? 그래서 그걸 보고 아 나도 다양한 걸 해야겠다! 이리 하시면 안 됩니다. 망해요. 이미 그 사람의 이런 신뢰도나 이미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내가 갑자기 느닷없이 뭐 패션을 한다 아니면 느닷없이 내가 쇼핑하우를 한다 이러면 음 봐줄 수 있어요 난 구독자니까 오히려 구독자가 많으면 그 구독자분들이 되게 다양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실 거잖아요 내가 또 다양한 모습을 찍어서 남겨드리면 또 좋아하시겠지 그렇지만 시작을 할 때에는 딱 하나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저처럼 이거 해서 어? 안되네. 반응이 없네. 그럼 이걸로 해볼까? 그래서 또 다른 걸로 했다가 또음 반응이 없네. 그럼 또 다른 걸로 했다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시면 헷갈립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헷갈리면 구독 버튼을 안 누르는 것 뿐만이 아니라 구독자분들도 구독 취소를 눌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하나로 주제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뭐다? 망한다. <웃음> 망한다 망한다. 완전 망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청 시간을 잡으셔야 돼요 저는 그 4000시간이 그냥 당연히 1000명이 채워지면 나오는 줄 알았죠 근데 5만이었어 물론 구독자 수가 적은데 내가 올리는 영상마다 막다만 뷰가 나와 그러면은 뭐 크게 문제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영상 10개 중에서 하나만 만 뷰가 나와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100, 200뭐 조회수가 굉장히 막 저조해. 그러면 이 시청 시간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시청 시간이 한참 남았거든요. 전 10월 달에 저희 엄마 환갑도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아 나는 어떻게 공사직 알바라도 뛰어야 될까 봐. 추천 채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추천 영상 막 이런 거. 이런 거 하려면 이 시청 지속 시간이 길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영상 하나를 올렸는데 진짜 잘 만들었어. 커버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내 영상을 볼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내 영상을 봐야지만 그런 내용들을 알겠죠. 그래서 끝까지 구독을 했네? 근데 네, 그게?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구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유튜브에서 어? 얘 영상 되게 잘 만들었나 보다. 오 사람들이 되게 많이 봐줘. 오 그래 그럼 내가 조금 띄워줄까?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막 밀어줘 전 이제 구독자 1,000명 뿐만 아니라 4,000시간을 위해 또 달려야 합니다 아, 처음부터 이런 걸 잡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거죠? 4,000시간? 아자아자! 마지막으로 제가 알려드릴 팁은 구독자층에 대한 분석을 해라. 이 남자분들은 병맛 영상을 되게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볼수 있는 그런 영상 있잖아요. 뭐 우리가 개콘이나 우차싸볼때 뭔가 생각하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무심코 봤는데 웃긴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남자분들은 조금 운동 아니면 병맛 영상을 되게 좋아하세요. 마지막 내용은 제가 지금 수업에 들어가야 돼가지고 수업 끝나고 나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안녕! 저는 이제 수업을 다 끝나고 나왔고 약속이 있어서 약속 장소로 가는 길입니다. 제가 아까 어디까지 했죠? 어 하루 종일 회사에서 시달리고 뭔가 퇴근하고 나서는 전문적인 것보다는 그냥 웃기고 재밌는 거, 가볍게 볼수 있는 거를 조금 더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본인의 관심사 정말 딱 뚜렷하게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이런 거를 많이 좀 챙겨보시는 편이세요. 근데 반면에 여자 구독자분들은 조금 스타일이 달라요. 저도 제가 구독하는 채널을 보면 뭔가 내가 되게 담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이 말하는 말투가 마음에 든다든지 그 사람의 이런 패션이 마음에 든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쇼핑 아이템들이 마음에 든다든지 내가 물론 필요한 정보도 보지만 내가 구독을 누르기까지는 내가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 구독자분들은 조금 더 사로잡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사람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내가 막 매력이 팡팡 터지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또 여자 구독자분들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좀 이끌어 오실 수 있겠죠. 영상을 먼저 찍고 구독자분들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구독자분은 먼저 생각을 하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뭘 원하시는지 그걸 생각해보면서 영상을 찍어야 된다는 거죠. 주제도 그리고 내가 영상에서 어떻게 보여질지도 그런 거를 다 생각을 하시고 미리 계획을 하신 다음에 영상을 찍어야지 성공한 유튜버가 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이걸 다 알았는데 그럼 내가 실천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난 이미 이런 지식들을 알고 있지만 내가 실천을 하려고 하면 뭔가 잘안 되고 내 거는 잘안 보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제목도 잘 키워드를 넣어서 하라고 하는데 남들 거 보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게 보여요. 근데 그래놓고 내거 막상 하려고 하면 내 제목 지을 때는 막 한참 고민을 해요. 어떻게 제목을 지어야 하나 썸네일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역시 중이제 머리는 못 깎는 것 같아요 제가 제 머리는 못 깎지만 여러분들 머리를 깎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으니까 저처럼 실패하지 마시고 꼭 성공한 유튜버 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는 이런 기획력 따윈 없다 나에게 유머러스함도 없고 나는 그냥 심심해서 유튜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데 금전적인 부분을 바란다 마음을 깔끔하게 접으세요 제가 영상 초반에도 얘기했지만요 유튜브 아직도 시작 안했니 이런 영상 보시고 시작하지 마세요 <목소리> 자 오늘 여러분 제가 성공하는 유튜버 되는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꼭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여러분 대신에 실패하는 거 해드렸으니까 여러분 성공하시면 저한테 한톡 쏘세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 안녕 우리 네비언니 오늘 열일한다 정말 시끄러워 죽겠네 영상을 찍을 수가 없잖아